이렇게 쫙피는게 제일 영향이 크죠? 그것도 영향이 크기는 큰데 썹 접어봐 봐백지능안 <웃음> 돼? 응 저쪽으로 팔쫙 펴봐 네가 지금 이렇게 돼 그러니까 여기가 무너지지 왼쪽이 응. 자이 상태에서 꺾어봐 자 거기서 돌려 이렇게랑 자쫙펴자 여기서 꺾어 거기서 펴두 번째가 훨씬 쉽지? 아 응.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지? 얘랑 얘는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응. 움직여서 그렇지 내몸 자체가 지금 오른쪽으로 딸려가고 있는 거야 어서브 아, 잡은 상태에서 체중이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100kg라고 가정을 했을 때서브를 잡았을 때 체중이 왼발과 오른발에 어떻게 배분이 돼 있어? 그치? 자 저쪽으로 보내봐 그럼 어떻게 돼? 한쪽으로 쏠리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오른쪽으로 갈수 있어 근데 가도 6대4 보내봐 꺾어봐 이렇게 되면 얼마 안 가지 오른쪽으로 가기는 같지 지금은 너무 왼쪽을 무너뜨리면서 가니까 갔다가 돌아오면은 니네 체중이 왔다가 힘을 실어주면서 하니까 공이 더 멀리 가 대신에 네가 간만큼 돌아오지 않아 간 거보다 적게 돌아와 그럼 땅에 먼저 맞아 간 거보다 오히려 더 많이 돌아와 그럼 공의 윗부분을 때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정타를 맞추기 위해서는 네가 또 다른 보상 동작을 해줘야 돼 근데 애초에 안 보내면은 보상 동작을 안 해줘도 되는 거야 쏙 잡고 보내서 그렇지 꺾어서 거기서 보내 훨씬 낫잖아 오. 자 무릎 잡아놓고 백스윙 꺾어서 보내 그렇지 이렇게 지금 당장 골반은 그냥 이렇게만 움직이면 돼 음... 제자리에서 어떻게 앞 어떻게 움직였어요? 뭐 요렇게나 아... 어, 요게 아니면은 자 이렇게 갔지 응. 자 그러면 여기서 얘가 빠지면서 얘가 나가는 거야 응. 어, 자 근데 너는 얘는 잡아놓고 얘만 나가 음... 응 그렇지 골반은 제자리에서 움직이는 거고 서업 잡은 상태에서 네 다리 있지 여기가 이 모양 그대로 유지가 돼야 돼 이렇게 셋업 때 자세 똑같잖아 자 무릎 잡아놓고 밀어 꺾어서 머리 잡아놓고 내려 이렇게 어 이렇게 몸이 잡혀 있으면 잡혀 있을수록 컨택이 더 깔끔해져 자이 상태에서 몸의 체중을 조금 더 왼쪽으로 보내 약간 6대4의 느낌으로 6대4의 느낌 6만 왼쪽에 놓고 무릎 잡아놓고 밀어 꺾어서 머리 잡아놓고 내려 이렇게 지금처럼 오른팔을 확실히 들 쓰니까 공이 왼쪽으로 안 가잖아 오른팔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공은 왼쪽으로 가 왼팔을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공은 오른쪽으로 가 꺾어, 내려 그렇지, 이번 게 백스윙 때 왼쪽 무릎 신경 안쓴거어 무릎 고정, 밀어 꺾어, 잡아 놓고 내려 그렇지, 이렇게 낮은 탑에서 높은 피니쉬를 만들려고 그래, 네가 지금 그게 아니라 최대한 높은 탑에서 낮은 피니쉬를 만들어야 돼, 이렇게 최대한 높은 탑 높게 거기서 낮게 이렇게 높게 올라가서 낮게 끝내 그렇지. 내려 돌려. 이렇게. 힘 실리는 게 다르지. 여기서 머리 잡고 낮게 내려. 이렇게. 팔이 아래쪽으로 쫙 뻗어지면서 돌지. 자, 이때, 옷에 왼쪽 재봉선 있지. 어, 왼쪽 재봉선. 재봉선 자체가 이렇게 싹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골반을 돌린다, 어깨를 돌린다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도는 거야. 어, 팔을 내려 돌릴 때 왼쪽 재봉선이, 그렇지. 그렇게 도는 거야. 왼쪽 재봉선이 뒤로 가는 거야 뒤로 그렇지 이렇게 무릎 잡아놓고 첫 번째 높게 두 번째 거기서 내려 돌리면서 재봉선 뒤로 움직이고 훨씬 낫지 파워 실리는 게 다르지 첫 번째 무릎 잡고 두 번째 높게 세 번째 그러니까 전에 얘기했던 그 치마 샤랄라가 되잖아 그리고 여기서 재봉선을 돌릴 때 너무 왼쪽으로 몸을 보내면서 돌리지만 그냥 제자리에서 돌려 왼쪽 으로 고정시킨 상태에서 팔 밀어 그렇지 자, 그랬으면 지금 여기서 꺾어 올릴 때 네가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은이 상태에서 그대로 양팔을 들어 올리면 이렇게 돼, 그럼 어떻게 돼? 안 만나지? 어, 자 근데 너는 어떻게 해? 이 상태에서 몸을 들어 올려. 그럼 어떻게 돼? 만나겠지? 아... 몸 자체가 뒤집어지고 들리니까 왼쪽 어깨가 턱에 닿는 거야. 몸은 냅두고, 양팔이 들어 올려지면 손목이 꺾어지는 거야, 이렇게. 그럼 백스윙 훨씬 편하잖아, 아까보다. 자, 그랬으면 양팔이 먼저 던져져. 이렇게. 그랬으면 거기서 던져졌으면 재봉선이 돌면서 손목이 돌아. 이렇게. 그럼 딱 제자리에서 돌잖아. 자, 썹 잡고. 자, 무릎 잡고 밀어 높게 들어, 채 먼저 그렇지, 이렇게 채 먼저 던져놓고 재봉선이 따라가는 거야 지금 같은 느낌이 나와야 돼, 방금 거 스윙 되게 좋았어 팔쭉 밀어내고 손목 꺾어서 던져 여기가 스타팅 포인트지 자, 백스윙을 쭉가 자, 그럼 어떻게 돼? 얘는 스타팅 포인트에서 요만큼 움직였어 얘는 스타팅 포인트에서 이만큼 움직였어 자, 그럼 여기 얘네 둘이 똑같이 출발한다고 보자 그럼 당연히 골반이 먼저 돌지 근데 뭐 일부러 골반을 먼저 돌려 그럼 이렇게 돼 너무 늦어 그럼 어떻게 돼 맞는 순간에 이렇게 되겠지 같이 출발해도 골반이 먼저 돌아져 있어 골반이 먼저 돌수 밖에 없는 거야 둘이 그냥 같이 출발해도 골반이 먼저 돌수 밖에 없어 드라이버는 공이 중앙이 아니라 왼쪽에 있지 그러니까 채도 왼쪽으로 가잖아 그러면서 네 몸이 이렇게 돼 몸의 각도가 이렇게 바뀌어 근데 너는 중앙을 보고 있어야 돼 이렇게 꺾어서 건져 그렇지 이렇게 어. 요렇게. 그러니까 백스윙 때 왼쪽 무릎 잡는 거. 올라갈 때 몸으로 드는 게 아니라 몸은 잡아놓고 팔과 손으로 드는 거. 다운스윙 때는 체부터 던지고 그 다음에 허리가 도는 게 아니라 재봉선. 재봉선이 회전을 하는 거. 네 가지 신경 써서 다음 시간까지 연습해 올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음.